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파티 메뉴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어, 랍스터 갈릭버터 치즈구이 이 시중에 파는 <웃음> 키트를 하나 어, 구매를 했고요 되게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스테이크 솥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쪽파를 엄청 다졌고 지금 마늘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요리가 완성되면 아! 쌀도 불리고 있어요 완성되면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우와. 연어 이불을 덮었습니다. 우리도 될거 아니네. 하면 화려해지지 음악이 <웃음> 왜